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어한 어, 일주일 전에 제가 어, 어, 제 태, 채널에 올려놓은 대전 옥계동에 소재하는 매물입니다 어, 현재 어, 채널에 13억에 올라가 있는데요 어, 일부러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13억인데 어, 이 정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억 6천 어 아주 이 금매로 이저평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11억 6천에 나온 매물입니다. 어 현재 어 대출은 없는데 어 현재 한 6, 7억 정도까지는 네. 입니다. 네, 한 6억 기준 했을 때 수익률 한 7.3% 정도. 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매물입니다. 그래, 자세한 어 건물 내역은 이수정분인데 예. 예, 13억에서 현재 13억에 올라가 있는 예, 영상도 있습니다 예, 비교해서 보시고요 10, 예, 11억 6천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금매로 나와 있고 임차 내역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정보가 이제 예, 좀 외지에 이 주인이 거주하시는 관계로 어, 어,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13억 에서 11억 6천 금매로 나와 있고요 대지 120평 예, 건축면적은 바닥면적 70평씩 올라가 있는 어, 지상 지하 2층 지상 어, 어, 7층입니다. 이 옥탑까지 하면 지상 8층 건물이 되겠는데 예, 연면적은 지하, 지하까지 포함해서 628평 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중공연도는 93년도 3월 중공이고요 음, 어, 한 29년 음, 30년 가까이 되는 음, 건물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제 주차는 뒤쪽에 1층 뒤쪽에 주차가 한 10대 정도 될수 있어요 공부상으로는 현재 에, 이, 5대 건축물대장선 5대 고요 어, 어, 승강기는 1대 있습니다 어, 대출 금액은 현재 없는 상태고 은행에 어, 알아봤는데 한6 7억 정도 어, 어, 어, 무난히 대출이 예,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월세합계는 예, 기존에 예, 안내해 드린 게좀 전달이 잘안 돼서 345만 원인데 어, 이 옥탑에 이제 송신탑 이런 거 통신탑까지 이런 거 계산했을 때 476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순수익 예, 예, 이자 없이 476만 원이고요. 어, 만약에 6억 정도 대출을, 어,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 월 순수익 270만원, 음,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 수익률로 따지면, 어, 내실 투자금액이 이제 4억 6천 정도, 어, 가지면 이 건물을 사실 수 있습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착순으로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세 분석은 이 공시지가 평당 이제 357만 원 있는데 1 20평이면 4억 2천 8백 이렇게 돼 있고요. 이앞 도로가 광로 40m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옆에 한 8m 도로가 있는 이 코너 각지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가는 이제 30년 되기 때문에 그 건물가를 그 의미가 없어요. 치진 않았는데 평당 100만 원씩 했을 때 6억 2천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여기가 이종일반 주거지역인데 주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큰 건물이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어 현재 상황에서는 이 이종일반 주거지역에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용도지역이 어떻게 변경되었던지간에 이런 특혜를 보고 있는데 현재 건폐율 뭐 60%에 200% 한다고 해도 한 2, 3층. 최대 4층 정도밖에 못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현재 옥탑, 옥탑 기계실까지 해서 8층으로 올라가 있는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금매로 나와 있으니까 어, 이 선창순으로 전화 주시면 어, 이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 영상은 전 영상하고 같이 이, 이 현장 영상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이 도로가 이제 금산으로 빠지는 도로인데요. 광로 어, 어, 40m 정도 되는 광로. 예, 어, 도로를 끼고 있는 매물입니다 예, 건널목을 건너가셔서 반대편, 어, 옥계동 상당 반대편에, 예, 보시는 건물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아주 저렴하고, 어, 임대, 임대, 임차, 임대차 관계는 아주 조금, 어, 좀 저렴하게 들어가 있는 게좀 단점이긴 합니다. 좀그 조정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매매가 13억입니다. 예, 해당 건물. 네, 지상, 지하 상지 2층, 지상 8층 건물입니다. 네, 대지는 어, 120평이고요. 건축면적, 바닥면적은 70평씩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면적학계가 628평 정도 되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해당 매물 아주 급 저렴한 매물인데 어,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음, 추천 정도는 어, 거의 뭐 어, 중공년도가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2000, 1993년 3월 준공된 건물이고요 만한 30년이 채안된 29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또 요양원 정도로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좀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개인 건물 사무실이나 회사 사옥으로 사용하셔도 무난할 듯 싶습니다 에, 그러면은 에, 임차인들이 좀 어, 아시면 좀 꺼려 하시겠지만 어, 조금 될수 있으면 모르는 방향으로 해서 건물 내부를 한번 촬영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편 건물 있는 쪽으로 건너 왔습니다 예, 해당 건물을 한번 살펴보시도 하겠습니다본 예, 건물이고요 현재 1층에는 부동산과 식당이 들어가 있고 어, 2층부터 어, 어, 6층까지 보시는 것이 사무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진입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하 1층은 물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어, 1층 엘리베이터하고 어, 7층으로 먼저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내부 모습입니다. 어, 비교적 30년대 건물 집으로는 음, 엘리베이터 쟁쨍한이 어, 쓸만합니다. 현재 어, 7층, 어, 7층을 7층 통해서 옥탑, 어, 옥상까지 한번 음,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정집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내부 모습입니다. 네. 안에까지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 참고로 한번 보시고 어, 화장실이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벽면 같은 경우에 석화 현상이 조금씩 보이는데요. 어, 조금 손을 어, 보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건물이 30년 되다 보니까 어, 옥상 모습입니다. 현재 방수가 이렇게 잘 진행되어 있고요 어, 통신탑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탑 임, 예, 임대료, 임차료 관계는 아직 확,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어, 월차임 345만원 중에 이 통신탑 임차료 비는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옥상에 예, 전기시설하고 어, 기계실이 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예. 대전 시내에 예, 어, 이쪽으로 직진하시면 충무 체육관 있는 쪽 대전 시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편 쪽으로는 예, 가오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어, 또 어, 이쪽 오른쪽 편으로는 어, 금산 쪽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7층의 테라스 정원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집 겸 테라스가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참 화분을 잘 갖고 노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7층에서 거주하시면서 건물 관리하셔도 되고 또는 임대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쪽 보시는 산이 예, 보문산입니다 대전 어, 유명한 산 중에 하나고요 보문산을 끼고 어, 있는 음,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일단 7층부터 다시 내려가서, 층별로 어, 사무실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층이고요. 엘레베이터하고, 화장실. 또, 주, 주거세, 주인세대입니다. 주인세대에 좀안 계셔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 이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층이, 어, 석화 현상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손을 보셔야 될부분이고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실들이 각각 이렇게 한 어, 4개, 5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예, 보정금 화분 500에 50만원. 그정 합이 250만 원이네요. 250만 원에, 네, 50만 원 합이, 네, 월세 합이 50만 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산 쪽 향하는 길이고요. 바로 옆에 유수도 있고, 뭐, 앞에는 광로, 폭 40m 되는 광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 5층도 사무실로 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뭐 사무실 형태라든가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어, 4층은 현재 어,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들어와 있고 5층이 당구장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층입니다. 3층은 어, 드릅나무, 느티나무네느티나무 한의원이 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의원 모습이고요. 음, 1층 모습이고요. 지하는은 현재 남녀 목욕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종이라서 촬영은 어 여기서만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접수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목욕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 뒷모습입니다. 주, 예, 뒷모습이 이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은 어, 옥내 주차장과 옥외 주차장 예, 주차장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약폭 8m 정도 되는 도로고요 어, 주차장 모습입니다 예, 이 안쪽에 되어 있는게 이제 옥, 옥내 주차장 인데 예, 주차 면적은 이제 3대 어, 될수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1층에서 이부분은좀 많이 주차장으로 어, 차지해서 이제 상가 부분에서 면적이 좀 많이 사례가 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5개 주차장 모습인데 어, 대략적으로 어, 지금 한 7대 7대 정도는 될수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바와 같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도시가스는 어 2층, 3층, 4층 정도까지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